멋있어? 오빠? 오빠? 네. 오빠, 아, 너무 멋있다. 아우, 이안히 아, 근 아, 사이즈가 우리 동네보다 더큰것 같아. 뭔가 다못 치고 먹고 있어. 그거 이 와, 도착했다. 이쁘다. 우와. 여기 너무 유지않요 여기가 아침되면 해뜨는게 너무 많이 이때도 새는 못 보겠다. 음, 거기서도 <웃음> 이사람들 여기 낚싯대도 이렇게 낚아 아, 아, 지금 지사님이 뭐, 세팅해놓줄 알았어요. 어. 아니 뭐지금오지 지사님이 엄 좋아하시니까 이제. 아니 뭐 어떻게 세팅을. 해. 너무 예쁘다. 너무 시지 <웃음> 너무 예뻐요. 아, 네. 아, 조금 감고, 조금 더, 조금 가 <웃음> 혼나고 있어. <언니 웃음> 낚시, 낚시 연애가 처음이라서. <웃음> 얘네 만나는 게 처음이라서. <웃음> 무슨 낚시 <아니야? 웃음> 연애 여기 처음이라서. 아, 일단 어렵네 이거. 아, 해먹어야 되는데. 아, 아 해먹어야 돼, 해먹어야 돼. 아, 오빠, 뭐, 뭐 문제 알았어, 문제 어, 알았어. 오빠,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알짤하게 써야지. <웃음> 알짤하게 써야지. 너무 <유노물> 짜식들. <웃음> 무슨 소리야? 그래, 해봐, 해봐, 해봐. 너무 잘 색깔 잘하네. 어? 잘못된 애들이. 오빠 지금 호그라고 소문났어. <웃음> 호그라고 소문났어. <소음> <웃음> 오빠 조기 잡았다. 어? 우와. 이거 봐, 한알아 갈게. 아, 어 무슨 아 갈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웃음> 조기고 예. 네, 생선 이름이 쿠루코야 그래서 구는 소리가 쿠루르쿠루르크르르 난다. 그래서 쿠르코. 아... 아 그런데 쿠루쿠르르 하네, 진짜. 우와. <웃음> 우와. 오빠, 갑니다. 좋겠다 먹을 수 있는 고기 하나 잡았냐? 네, 음. 하나영 씨, 뭐 하세요? 가리 잡어이한번보리이이왜저 하세요. 근데 아. 이렇게 올가있 우와. 와 저기 저기 저기 맞죠? 저기. 소기잡았어 뭐. 우와! 이렇게 해서 잡히면 조기라도 잡히네 쟤는 왜 저기 껴있어? 저 짜증 나가지고 <웃음> 내가 거기다가 반미시켜놨어 응. 어제 아행이처럼 반미시켜놨어 <웃음> 뭐라? 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손우 이렇게 눈을 감잖아. 네. 그러면 가만히 있어라. 못생긴 사람을 저 메기 같은 놈들이잖아. <웃음> 너무해. 이거는 가끔가 정확한 정 네, 이거는 빨리 올리는 게 관건이야. 아, 천천히 올리면 도망 가지. 네, 이렇게 싹 올라가야 되니까. 어? 어머, 어머, 이렇게 어어 오이, 아, 깜짝이오 있다.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어? 저거 저거예요? 저것도? 저기예요? 네. 어? 이거는 구멍이 없어서? 어, 구멍이 있는 거 같아. <웃음> 아, 엄청 크다 이거 <웃음> 뭐 이렇게 엄청 커야나너네들 어떻게 그걸 쓰고 나올 생각을 하니 내 차에 있어 우비 <웃음> 아 진짜요? 어 아, 가져와도 돼요 우비? 그럼 아네 가져올래요 근데 한 무더리 아랫더리 뿐이야 다행이다 아 근데 얘네 보면 볼수록 좀 귀엽다 아 귀엽진 않지 개물고 어떻게 귀엽다고 아 근데 좀 귀여운 것 같은데 참, 오빠 근데 얘가 계속 보니까 귀엽네 콧구멍도 보이고 응? 와. 오빠도 어디를 한번 찍어볼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러고 이불 <웃음> 이불 쥐어서 저의 싸인물오 마이 <웃음> <웃음> 뭐하는 거야 <웃음> <웃음> 뭐하는 거야 이게 오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분명 아영이가 하자고 했을 거야 그치? <웃음> <웃음> 아영이가 만들었는데 우비 응. 완전 아씨네. 아씨, 아쉬. 어? 아씨야, 아버 뭐? 아씨, 아씨, 아씨, 응 아씨, 순상 아씨, 네 <웃음> 귀여워 어 어디 가세요? 토끼 잡으러 가요. <웃음> 네? 꽃게 잡으러 꽃게 가요? 꽃게 잡으러 가요? 아 어? 귀여워 사이즈가 한 3개는 큰 우비 입어가지고 <웃음> 어. 아이고 <이뻐. 웃음> 꽃게는 대충 언제나 한 번씩 올려요? 이장님 오케이 이제 이네 오빠 무지빨리 올려줘 오케이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좀... 참관을 하겠어. 잠깐줄있 응. 아 잡아줄게. 그거 어, 아영이가 맞아 그거? 안됐네. 차가워 울리네. 그 모자한테 차가워졌어. <찾아줬었어. 웃음> 빨리 올려야 돼. 빨리 빨리 빨리!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아 다시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없어서, 없어서 그냥. 먹었네. 음. 나는 지금 새로운 작전을 하는 거야. 뭐예요? 이게 짝퉁 이걸 루얼 피싱이라고 그러는데 네. 가짜야 이거는. 아. 안 없어져요? 뭐, 뭐, 뭐, 못 없어지지. 어, 이거는 광어를 잡을 수가 있는 찬스가 있어. 네? 우지 좋은데? 네? <웃음> 네? <웃음> 사진을 이렇게 찍는 거야. 어, 어, 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으면 크게 보이. 아니야 이거 보 네가 이렇게 고 아! 잡아 괜찮아. 고기를 잡고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 그러면 고기가 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근데 응. 오빠는 왜 그거 거꾸로 잡아? 왜? 그거 왜 뒤집어서 잡아, 낚싯대를? 그냥 뭐왜오른는거맞저 날... 너는 지금 그렇게 뒤집어야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응, 어, 그렇지. 그래갖고 이 손, 그렇지. 넌 왼손이야? 아니, 저 오른손 잡이요. 근데 왜 그렇게? 어?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어쩐지 아침에 우리 와이프가 네. 어, 너는, 너는 이상하게 반대쪽으로 돌린대. 그내 왼손 잽이라서 어떻게 거꾸로 할 수도 있어 그랬더니그 왼손이 아니고. 야 우와. 는지도 <웃음> 가을이 잡히는구나. 이게 크잖아, 아, 우와. 오 무겁다. 침 나왔다 쟤 우와 아난 진짜 대박인줄 알았거든 그니까요 완전 휘어가지고 우와 신기하다 근데 가오리도 잡히는구나 우와 레몬추리맛이 자르고 엄청 옆으로다가